어. 크기 한번 비교해 보자. 손가락. 제 손가락. 우와, 심심 씨가. 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네? 와, 제 진짜 크네요, 이게. 한 손가락 두 마리 정도 될줄 알았는데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다 되네요. 크기가 눈대중으로 봐도 아무래도 응, 여기서 그만 인상을 찍고 잡아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놓치면은 네. 우리만 손해예요 잡은 다음에 다시 네. 찍도록 하죠. 와 지금 헌터분이 지금 잡고 있는데. 와, 자, 잡았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오, 자 이제는 가까이 가도 되겠죠? 이제 네, 가까이 갔습니다. 갑시다. 가나 이거는 사람을 와 무섭다 이 턱. 와 이거 야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거 물리면 이거 이거 그 투건 좋았니한번 하시죠? 아, 제가 물려볼까요? 예, 네, 한번아 다른 사람들 다한번 하는데 물리면. 어우, 위험해요, 위험해 <웃음> 아. 와, 근데 네. 진짜 얼굴이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저, 궁, 막 처음 보는 그런 얼굴인데요, 이게? 영어림에 네. 네. 또 그냥 척따턱 아, 봐라, 이거 아. 아.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마운트 할림이 온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와 네. 이렇게 신기한 생물에도 불어 이제 이런 곳에 와서 네.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곤충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크... 새로운걸 느끼죠 드디어 우리가 리오크를 처음 만났습니다 앤, and... 세아페록스? Yeah, 세아 세아 네, 세아페록스 세아페록스 학명이 세아페록스입니다 이게 바로 리오크라고 보 음... 부르는데 우리가 세아페록스 이야... 어, 죽은 척하는데요, 이거? 와, 리오크 실물영접판이 진짜 신기하네요 표원도 전 처음 봤어요 이거 표원도 못 봤는데 와 그냥 리오 리오크 자체 사진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우와우와 엄청 큰데요 이거 크기가? 야이 통빵만 해요 크기가? 네, 네. 야 리오 큰데 네, 네. 뭐, 이 실한가 이거 크기가 엄청 큰데요? 오씨 <웃음> 이거 뭐야? 야 안컷이라고 하는데 크기 엄청 커요 코카스 한번또 봐야겠다. 와. 이도야거코카스랑이거또 <웃음> <웃음> 봐야 되겠는데 이건? 손바닥만요 손바닥. 이야아나대사 아, 저렇게 저렇게건 처음 봤다. 대가리를 잡아. 은데요 헌터가 오. 어. 와. 암컷을 잡아왔습니다. 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마가 마가 마가 마가 태그라 마가 마가 핀셋. 빈센 야 너무 커 핀셋 마스터 와 너무 커 너무 커 아야 아, 아, 아 이야. 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이 정도는 돼야지 그지 네야 가만 있어봐 들고 있어봐 만 있어 어, 크기 한번 비교해보자. 손가락 제 손가 락와 시원시원 이야 니 <웃음> <이야> <웃음> 네 손가락 하나 대문 잽도 안된다 잽도 네제 손바닥만해요 손바닥만해 손바닥만 진짜 와이 정도 는 돼야지 그지 네온충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이 있네요! 해야 아. 리오크 와 그걸로 철망는데 뚫는나고 하죠 얘들 철망 뚫죠 이거 점프레어 잡았을때 철망 뚫고 나갔지 토막 토막 뚫고 나갔어요 얘가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옆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크기 좀 보게 야아 한번손좀 대주세요 다시. 와 밑에다가. 와 보세요. 이야 야야야야야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제 손입니다 이거. <놀람> 실제 우와. 상황입니다. 가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우와, 상황. 진짜. 핀셋도 부러뜨려요? 아그 정도는 아니겠 설마 근데 와 진짜 크다. 아, 암컷. 역시 와 야. 아까 스컷 보고서 와 아, 그렇...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암컷. 암 보고서 여기 암컷 보니까는 이거 뭐 여자. 애기네 애기 스컷은 애기야. 암컷 땅콩.